아,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네, 기억나죠? 네.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네.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, 굿, 반갑습니다. 지난 생방 때 보니까 말이죠. 여러분들이 찐댁에 대한 정보가 한번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는데. 지금 현재 랭킹 1위가 쓰는 댁 해봐주세요. 이런 요청부터 해가지고. 지난번에 보미 댁, 보미가 1위 한 계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. 요덱입니다 지금도 랭킹 전에서 제가 쓰고 있고요. 랭킹 전에서 승률 좋습니다. AI 아닌 사람 만나도 거의 이깁니다. 오늘 우승기 싹뺀 찐득 리뷰 알려봐 드릴게요. 자 먼저 랭킹 전한몇판해 보고요. 템 세팅이랑 기타 좀 공략적인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. 랭킹 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. 공격을 하는 사람은 음식을 못 먹고 공격을 받는 AI는 어 AI가 아니다 이 아, 공제를 받는 AI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투급이 보통 막 38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31만 이라시라는 거는 AI라는 어? 뭐고 이거? 어? 랭킹이 맞는데 이거 왜집밥 다섯들이 서있지? AI인 것 같아요 그죠? 기본 운영법은요 이렇게 가는 건데 아 그건가 보다 지금 AI로 세워놓으셨는데 옛날에 세워놓고는 한번도 안 바꾸신 거지 어 어. 요거는 랭킹전은 따로 방어덱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바꾸신 거야 어. 자, 이는 가볍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풀카운터 치고 있구요. 풀카운터가 진짜 좋아요. 네. 예. 풀카운터 칠 때마다 어둠이 쌓이기 때문에. 기왕 이렇게 된거 우리 잠식시켜놓고 생각한 볼까? 아, 잠깐만. 야, 이거 구기야. 또 이게 오늘 좀 예능가가 안, 안 잡으려고 했는데. 야, 이거 한번 보자. 자, 잠식 당한 데다가 잠식 힘들어온 삼성. 자, 이게 또 딜봉 컨텐츠로 변질됩니다. 두두두두두. 두두, 두두, 와! 파카우 백만 오케이? 이 컨텐츠가 아닌데, 오늘. 오늘 내가 진짜 찐댁 리뷰를 해봐드리려고 한 건데, 맛있지? 일단 이거는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한번 드시고, 자, 막 지워보려고 노력하지만, 그거는 회색이라서 지워지지 않는단다, AI야. 니가 그걸 알겠니? 자, 한번. 어이고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? 완전히 막, 색이 막, 색깔이 막, 회색, 회색, 강기라 여기다가 착 때리면서 이거, 아, 죽을까봐 겁나네. 죽지 마라, 너. 죽지 마시고. 아, 맞다. 니네 부활 있구나. 아 벌로 살아나. 자, 살아나. 세 개? 세개 상태에서. 아, 힘 돌아왔고. 꽁! 오, 400! 410만! 야, 이게 또딜빵 컨텐츠를 면질내쁘네 어? 자, 굉장한 찐득인데 때리는 맛도 있고, 운영하는 맛도 있습니다. 미치겠다니까? 자,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죠. 32만? 어, 방치된 AI는 아니거든요. 사람일 가능성은 없습니다, 지금. 자, 가장 좀 피곤한 존재, 제거 하고 싶은 존재한테 차단 걸고요. 전체기 때립니다. 차단이 먼저예요. 그래야 디버프 하나 들어가니까. 자, 그, 그 조금의 차이들이 되게 중요하죠. 랭킹 전이니까. 자,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. 자, 어둠 두개 쌓았고요. 차단도 돼 있어서 지가 우리를 막 어떻게 갈아버리고 이런 거 지금은 당장은 못 합니다. 자, 풀카운트 한 방. 자, 어둠 두개 썼고 아마 연말이올 거예요. 연말 1인 게올 거거든. 어, 갈기 오네. 갈기 왔고. 자, 요거는 찬드라를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. 그게 잘안 되고.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수도 있어요. 일부러 풀카운트 맞으면서 잠시을 풀었어요. 방금. 좋은 컨트롤입니다. 좋은 컨트롤인데. 어, 우리 찬드라가 지금 너무 어둠이 많이 쌓였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죠?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잘 잡아주면서 자 일단 힘 돌아왔거든요 자, 제거하고 그럼 우리 어둠 없어집니다 착 없어지고 쭉쭉쭉쭉쭉쭉 자 그다음 타겟 자 힘이 돌아왔거든요 이때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힘 돌아왔어도 못 잡습니다 한번 치보세요 이게 내가 랭킹 잠면서 많이 해본 느낌인데 이게 안 잡아지면 사람 많네요 예. 와 죽을 뻔했다. 자 이거는 여러분 와 세게 맞았기 때문에 진짜 세제 풀카운터가예피 거의 다쳤어요. 그 흡혈해 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성물이 그 중요합니다. 찬드라 성물이 찬드라 성물 없으면 일단 죽거든요. 성물 있으면 안 죽는다. 자 계속해서 다음 판 가볼게요. 자, 길트에 들어가고요. 이번에는 제가 좀 운영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금 더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이 덱은 정말 따라하셔도 좋거든요. 자, 요덱 무섭죠? 자, 요런 덱 무섭습니다. 지금 거의 뭐, 올인원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어 인사를 건네는 인사를 받아주셨어요. 사람이 확실하고, 일단 가장 방해가 될 만한 인물한테 먼저 차단을 거는 게 맞는데, 이렇게 도발러가 있을 때는, 지금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얼티밍 형이나 연매이더 무섭잖아요. 그러나, 도발러한테 먼저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번에 도발러가 끌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져 벌써 끙 하시잖아 왜냐면 어둠 두 개나 들어왔어 도발하면 죽어요 다음번에 그쵸? 그걸 우리는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한 도발러가 없다 그러면 얼티밋 형님이라든지 빨리 제거하고 싶은 사람한테 차단 걸고 전체기 써놓고 어둠 두개피놓는 거예요 그럼면 우리는 도발하고 자 이제 안 치셨죠? 안 치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어요. 맞아요, 안 치는 게 낫습니다. 괜히 쳤으면 힘들어가지고 더 쉽게 따 버립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겠습니다. 진짜 단단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랭킹전에 있는 분들 스펙 너무 좋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확실하게, 확실하게 잠시 걸고 갈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걸고 바다다다닥. 와 이봐봐. 와 단단하죠. 예. 이거 한방 갖고, 이거 한방 갖고, 잠식시키서 가는데도 거의 딱 맞아 떨어진 딜 계산이. 그렇게 해서 상대 이제 탱커를 제거를 했고, 이제 힘 돌아온 걸로 한번 칠 텐데, 조금 긴장되는 부분이지, 이때가. 이분 패가 이제 좀잘안 떴길 바라는. 자, 이제. 오, 옵니다, 옵니다, 옵니다. 오르 오, 일단은 못 죽이셨어요. 못 죽였고. 자, 우리 진정한 말이 돌아왔고. 자 일단 우리도 한장 내줘야 되겠네요. 한장에스터로스 하나 내주고, 근데 우리도 힘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에 우린더 좋은 카드 하나를 가져가야 되겠죠. 견뎌야 되는데. 와, 이게 또 얼티밋이다. <웃음> 그래서 저덱도 되게 되게 좋다는 거, 저도 되게 좋아요. 자 일단 원래 같으면 제가 폭딜을 선택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죽이겠습니다, 확실하게. 자 껍질을 두개다 벗기고요. 잡도록 할게요 껍질 안 뺏겼으면 살았겠죠 예, 그 정도 스펙이라는 걸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멜 카드를 뺏었고 연멜 궁도 좌절시켰고 자 이거 굴레 세 개라서 안 죽을 거예요 어 죽나? 죽었어요 와 얼티밋 형님이 와찐 경기다 이게 그지? 자 얼티밋 형님 한번 우리 찬드라 형님 치봐 주시죠 이건 못칠 뭐 겁니다 그러면 궁가고필각도 있고 해가지고 충분히 상대해 볼수 있습니다 찬드라로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궁가고필각겸 혹은 킬 따면 좋고 자킬 땄어요 필살기 좌절시켰고요 근데 또 달리 말하면 지금 얼티밋연매 같이 쓰는 덱도 되게 좋다 그죠? 왜냐면 저보다 스펙이 살짝 아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좋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1위 덱은 지금 제가 쓰는 덱이 1위 한거 맞긴 맞아요 어, 그렇다고 꼭 그게 무조건 정답이 하나만 정해진 건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야 이거 죽었으면 안 죽었네? 안 죽었네가 아니고 죽을 뻔했네? 안 죽는 거 당연했는데 죽을 뻔한 거에 좀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 이겼죠 절대 못 죽여요, 이찬드아 자, 이렇게 이제 이 덱의 찐 경기를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자, 계속해서, 와, 미러전이 아니구나. 어, 미러전이 아니에요. 미러전인 줄 알았는데, 안매를 만났다. 투급이 랭킹전 치고 되게 낮거든요. 근데 덱은 한번 업데이트를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, 업데이트 한지 오래된 걸 수도 있어요, 이런 덱은. 자, 일단 방법은 뭐다? 가장 거슬리는 친구 하나를 차단해 놓고, 걔한테 어둠을 더 입혀 놓는다. 어? 회피! 사라져버리야. 자, AI인 거 확실하죠? 랭킹전에서는 음식을 못 먹는데, 회피 음식을 먹여 놓은 겁니다. 그죠? 암멜이 이제, 아, 많이 초라할 것 같아요. 우리 암멜이. <웃음>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자, 어둠 두 개에 피놓고저 덱에서 핵심은 페스타니까 페스타가 이제 한번 때려봤는데 아참전체이 있으면 한번 쓸어버리고 싶네요 지금은 자, 이렇게 가겠습니다 힘들어 온 거라 가지고 일성으로 죽이고 힘이 없어졌으니까 어둠 더 쌓아서 잡아주고 암멜 수고했어요 자이렇게자 대충 랭킹전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 4대4 룰로 한번 봅시다 4대4 룰로도 좋은지 와필로대 저런게 이제 4대4에서 대댕이 무섭거든요 근데 이 덱이 4대4에서도 좋더라고요 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하고요 전체기 썸뿌고요 이렇게 합니다 예 괜찮아요 이게. 상당히 자 일단 초살 그런건 아니지 어, 다 입히 놓고 어둠을 상당히 입히 놔서 상당히 압박을 주는데 자세를 잡았어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안칠 수도 없고 칠 수도 없어요. 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. 어둠 두 개나 있어. 풀카운트 맞다가 잠시 당하나 죽을 수 있어요. 근데 안 치자니 소멸도 들어가고 뭐 여러모로 다음번에 이제 완전 주도권 을뺏긴달까 그렇게 되잖아. 어 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. 어 파크다. 팍. 어이구 살았네. 어이구 안 죽었어요. 오히려 잠시 풀으셨어요. 어. 근데 약간 AI 같았어요. 패 선택하는 게 AI 같았고.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마음에 듭니까? 위험해 보이는 애들. 힘 돌아온 걸로 제거해 보고. 여기는 잠식시켜서 갈아 뿌고. 끝난 쪽으로 한게 여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. 4대4에서도. 자, 이제는 완전히 이제 템 세팅 하면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잡고 연맬 뭐겠습니까? 지금 연맬. 생철입니다. 찬드라 뭐겠습니까? 생철입니다 페스타 뭐겠습니까? 생철입니다 젤드리스 뭡니까? 생철입니다 <웃음> 생철이 사기예요 제일 좋은 템은 생철이다 그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어, 호도도도도 막그닥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정해전 한번 이제 가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전는 그래도 템이 있어서 좀더 시원한 장면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덱 자체가 막 겁나 시원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일단 탱커한테 그죠? 탱커가 다음에 뭔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탱커에게 어둠을 입히는 중이고요 자, 봉 돌리면 잠식시켜서 갈아버리는 겁니요 좋아요 봉 돌리고 있고 아이고 한대 쳐주면 더 좋아요 어둠 하나 공짜로 얻어먹고요 자,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조금 약간 용기 좀 내봤는데, 정해니까. 자, 요 상태에서 전체기 촉촉촉촉 대제. 자, 그다 아, 이래서 내가 찐덱 리뷰보다 딜뽕 리뷰 좋아하는 것 같아. 어. 어쨌든 어요덱요 댁보다 더딜뽕은요 젤드가 앞에 나오시면 더딜뽕이더잘 나옵니다. 어둠을 팍팍, 시작부터 어둠 막 실, 전체기 막 입혀가지고, 그게 더시원하고 재밌어요. 잠식 한번 살짝 봐요. 톡 쳐서 잠식시켜 놓고, 마지막 딜봉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톡! 자, 가자! 쏙! 쭉쭉쭉쭉쭉! 빡! 전체기로, 기록, 전체기로 기록 91번. 아, 난이 맛이 좋은 것 같아.